네 그럼 이제 좀 이제 어려운 산을 지나간 것 같고 좀 네. 편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대형 건축사 사무소대 아뜰리에. <웃음> 이게... <웃음> 아, 이게 더 어렵나? <웃음> 저 지금 5학년이더 있는 거같아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저 아, 근데 이게 뭐 vs 이거는 모르겠고 네. 아뜰리에 지방생이거든요 저는. 어, 네네 아뜰리에 지방생인데 이 아뜰리에를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프로젝트 허가나 어떤 이제 건물을 짓는 과정을 네. 소수 인원이나 아니면 저 혼자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어. 그게 되게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낄 거고 앞으로 음. 이제 설계에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죠. 이거를 좀 약간 부딪혀보면서 이게 사실 혼자서 진행한다는 건 진짜 부딪힌다는 느낌이 되게 많으니까 음. 근데 그걸 부딪히면서 항상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딱그 음. 그 이유면은 무조건 아틀리에가야틀리에 <웃음> <웃음> 무조건 가야돼그러면 <웃음> 도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네. 지난 네. 5년을 어떻게 보면 되돌아 네. 볼 시기가 왔는데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면 후회되는 것 음... 있다면 이제 한가지씩만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설계를 위주로 많이 고찰을 해보고 경험해보고 네. 그래서 인턴도 많이 해보고 음. 어떤 실무 경험 보고 이제 조금이라도 해봤지만 네. 후회되는 점은 건축 관련된 것만 너무 한것 같아요 저는 음... 건축 관련된 그런 진행만 너무 한것 같고 사실 이제 건축을 한, 한다는 것은 건축만 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고 그거를 다 설계 적용도 시켜봐야 되고 그런 이런저런 경험이 있어야 그게 쌓인다고 는 생각하거든요 은 저는 네. 근데 이게 좀 저의 좀 강점이자 약점인 게 네. 너무, 건, 전, 너무 건축만 했어요, 이제. 음... 만약에 돌아온다, 돌아간다면은 네. 뭐 홍보도 해보고, 홍보 이런 것도 해보고, 음... 뭐 음악도 해보고, 오... 미술도 해보고 이러고 싶어요, 지금은. 오... 지금은 제전에 저는 이제 건축을 위해서 예술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돌아가면은 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거 싶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음악적인 거라든가 좀 예술적인 거에도 일가견이 음... 좀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게... <웃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뭐 겸손하게 얘기하시겠지만 어쨌든 저도 봐온 게 있으니까 아. 이제 관심이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건축을 위한 걸로만 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저는 그래서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흘러들으시라고 얘기하지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만약 힘들고 너무 지친다 그러면 휴학을 한번 할수 있으면 꼭 해라 그래서 건축이 아닌 걸 제발 해보셔라 <웃음> 그렇게 말씀 항상 드려요 다양한 경험해보고 그래서 다른 걸좀 경험해보고 오면 아 내가 그래 할게 건축이구나 라고 네. 다시 돌아오는 <웃음> 확신이 네.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많요 네. <웃음> 실제로 <웃음> 많잖아요 결국에는 <웃음> <때는> 돌아오는 사람들도 <웃음> 맞아, 맞아, 있고 맞아요 네. 맞아,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 돌아와서 그때 다들 하신다는 얘기가 아 건축 안맞는 것같다 다시 <웃음> 그러고 제일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사실 <웃음> 그 보통 진짜 어려, 어렵다고 려어 하면 하면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이 보통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알기 거예요. 때문에 네. 더 힘든 거를 진짜 그만두는 분들은 말없이 갑자기 그만두잖아요 <웃음> 사람 살아도 더 나은 것 같아 맞죠? 네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음.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대학 생활에서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특히 건축학과는 네. 돈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일 편한 질문 같았어요 네, 게 <웃음> <얘가> 나와 그래요? <웃음> 저는 이제 근로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 근로를 할때 아, 글로... 네, 그거 같이 응. 하고 있어서 돈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10만원씩 저축을 해놨어요 그게 작년부터 그게 정확히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아, 수 있어요? 학교에는 이제 근로 학생이라고 있어서 알바생들 개념으로 이제 어떤 학교의 학교를 관리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들을 보조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게 근로 알바생입니다. 학교에서는 그 장학금 개념인 거예요. 예, 네, 약간 장학금 개념으로. 근데 저는 이제 알바 개념으로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하는 사람은 알바 개념이고 네, 그쵸. 학교 측에선 장학금 장학금처럼. 장학금 제도. 네, 그렇죠. 그 월에 이제 얼마씩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한 음. 시간, 어떻게, 뭐몇 시간 한 만큼, 그, 딱, 최저시급 이상으로 조금 음. 맞춰줘서 주시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 앞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보다는더 많이 받,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 좀덜 받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 받아요? 예, 왜냐면 저희가 네. 그 정해진 근로 시간이 있어요. 아, 시간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할수 있지만 이게 좋은 거는 학교 가서도 그 일을 하면서도 제 설계를 챙길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음. 그래서 그 근로를 하면서 선생님들 도와드릴 땐 도와드리고, 저, 제 설계를 할 때는 이제 하고, 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 이제 그, 그, 돈 돈이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 네. 내달 이제 0만 원씩 저축을 해가지고 이번 졸업 작품을 좀 대비를 했어요. 그래도 오, 미리 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3D 프린터를 집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오. 근데 이 3D 프린터가 여러분 꼭 사세요. 오, 오, 오, 오. <웃음> 이걸로 뭐돈 벌이가 되나요? 아돈안 버는 <웃음> 아돈 벌이는 되지 않지만 아 돈을 아낄 수있다예요 네. 음. 밥값도 아끼고 아,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만약에 모형을, 어떤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시간이 조금, 시간, 3D 프린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한번 만드는데, 네. 대신에 이 3D, 3D 프린터가 모형을 만드는 동안, 저는 잠을 잘수 있습니다. 아. 같이 일하는. 아, 갑자기. <웃음> 뭐가 딱. 아, 네. 저희 회사에도 네네. 있어요. 저희 본부는 안 쓰는데, 네. 일반 건축부서는, 음. 그거를, 돌려놓고 금요일에 퇴근할 때 네. 돌려놓고 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월요일 날뭐 이런 게돼 있어요, 뭐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 요 <웃음> <웃음> 어,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도 이제 3D 프린터를 틀어놓고 이제 잠을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면아프에 일어나면 뭐가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조립을 다시 하고 이러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돈 절약 그리고 잠도 네. 더 많이 잘수 있고 체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 아. 네,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저 절작할 때도. 네. 그, 스튜디오 밖에 복도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네. 항상 돌아가고 있었어요.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현명한 거였다. <웃음> 진짜. 네. 제가, 제가 제 손으로 모형을 안 만든다는 게. 네. <웃음> 이제 요즘, 이좀 되게 아이러니해진 게 모형을 만들면 칼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칼을 쓰는 게 이제 야만적인 행위가 되요 아니, 근데 그, 그걸 뭘로 붙여요? 붙이고. 할 때? 아, 붙일 때는 이제 똑같이 본드를 아, 쓰고. 네. 401? 네, 401이나 5번 음. 쓰고. 이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것 같아 요내 <웃음> 도와줬던 친구들이 아... 제가 이거 다 2만 원 하나가 모듈이 2만 했어요. 그런 거다 3D 프린터라면 최고 좋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형도와주셨던 학생 중 아, 하나가 <웃음> 저를 맞아요. 도와주고 있는 데아 그래요? 와 <웃음> 어, 진짜 미안. 그건 치킨만으로 해결될 게 아니었네. 아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웃음> 블록만 자르다 떠어고 <끌어보고 웃음> 제가 이 매스들을 <메소드를> 다 만들어놨으니까 <웃음> 그거만 붙이고 갔습니다. 어... 아 어, 진짜 왜 이렇게 부끄럽지? 부끄럽고 이게 현타 온다 진짜 어. 그때는 몰랐으니까 네 그래요 저도 회사와서 느꼈어요 그거를 음. 그때는 졸작할 때는 뭐 남꺼 볼 겨를도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복도에 이렇게 3D 프린터가 아 맞아요 그때 돌아가고 어, 소형 그냥 네. 그럼 뭔가 막다만들어내 그 그런 거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서울시청 그 3학년 때 네. 프로젝트 때 네, 그때, 네. 그때 구시청이 그 클래식한 건물이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모형으로 만들기에는 좀 약간 투박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3D 프린터로 돌렸, 돌렸는데 와 <웃음> 만들 결과물 음. 보고나좀 놀랬습니다 저도 그 학생들이 네. 쓰... 예, 뭐 여기까지만 딱 물어볼게요 네. 학생들이 쓰면 좋은 3D 프린터 금액대가 어느 정도죠? 근데 이게 진짜 싼 것도 28만원 이 정도라서 네. 저도 28만원짜리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네. 얘기죠? 네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실. <웃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졸작을 하게 될 4학년 네. 학생들에게 네. 당부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난을 하자면 휴학하시고, <웃음> <웃음> 쉬다 오세요, 좀.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네. 진지하게 답변 드리자면, 네. 저희 중간마감이 이번 주 끝나가지고, 졸업작품이 어떻다, 뭐, 이렇다,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졸업작품 기간이 앞으로도, 앞으로의 진로나, 더 나가서, 이제, 하고 싶은 걸 찾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저는, 건축적으로, 음. 어떻게,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항상 후배들한테도 얘기해, 말씀 해주는 시 이야기가, 조급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후배들한테 아.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서 좀 성급하게 결정해 가지고 후회하는 친구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도 많고 음. 그래서 이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막 계속 이 프레임대로 설계를 하려는 친구들도 있어 가지고 저희 졸업작품이 이 프레임을 깨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깨 가지고 어떻게 좀 앞으로 내가 졸업작품을 통해서 뭘 하고 싶고 어떻게 진행하고 싶고 앞으로 나는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에서 그런 생각하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네. 이거를 생각하고 한번 졸업작품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네, 진짜 그게 설계적으로 프레임에 갇히기도 네.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건축을 할, 하고 싶은지 네. 네.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네. 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졸업작품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은 본인은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웃음> <웃음> 밤을 새는 게. <웃음> 항상 이제 저도 친구들한테, 치, 진짜 친한 동기들이랑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네. 같이 이제 자취방에 네. 한3355 모여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설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네. 저희는 제 디스코드 써가지고 음. <웃음> 다 같이 이제 놀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근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설계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왜냐면은, 이 친구는 이사,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 내, 나는 이런 생각이 있고, 저 친구는 저런 생각이 있는데, 이러면 서로 크리틱이 돼요. 음. 이게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이게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 받는 크리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설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이런 것도 물어보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조심해야 될게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네. 실제 현 뭐라고 해야 돼 실무에서랑 비교를 굳이 하자면 교수님이 클라이언트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근데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졸작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아, 저도 이거는 되게 그건 진짜 것...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국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거는 내,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고 그거를 이렇게 딱 넘기 넘겨봤을 때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냥 교수님, 그때그때 그때 교수님 스타일에 맞춰서 아. 되게 잘 따라가던 이렇게 모범생 스타일처럼 설계를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밤을 새더라도, 전 밤을 진짜 많이 새거든요 네. 근데 밤을 많이 새더라도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를 다 해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잘 나와요. 근데 a 이못 받는 거죠. 아. 그 뭔지, 뭔지 알죠? 네, 그서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데, A0까지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갈수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A2 받는 건 사실 그거랑은 또 다른 응. 별개의 영역이라서 어떤 교수님은 실례로 나중에 회포를 푸는 그 마지막 회식 때 저한테 네. 너는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성적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잘한 거랑 이런 거 상관이 없이 네. 그게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할 때 뒤통수를 되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맞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저... 그러니까 결국엔 설계 학부생의 설계 때는 저는 네.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네. 이거를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한테 맞춘 설계는 저는 좀 안타까운 설계가 나올 것 같고 항상. 아니 나중에 실무 가면 은 내가 맞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막 오기 때문에 <웃음> 하고 싶은 거할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의 스타일이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스타일이 없어. 요 맞아 맞아 결국엔 나중에 건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컬러 맞추는 거밖에 없는 거야. 아 맞아 맞아. 결국에는 나중에 이거 <웃음> 저도 약, 약간 비슷한 문제를 겪어가지고 이거를 네. 이제 한번 다 뒤집은 뒤집은 적이 있었어요 포트폴리오를. 네. 근데 지금 진짜 그때 처음에 제가 포트폴리오에 제 작품들을 다 모아뒀던 거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이이 <웃음> 친구들이 다 모아뒀고 자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이런 <웃음> 느낌이지고 <웃음> <웃음> 어저 되게 뒤통수 세게 맞은 느낌이었고 음. 그래서 그런 이제 교수님한테 맞춘 것 같은 프로젝트를 다 버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던 프로젝트를 다시 다 집어넣었어요. 음. 학교 설계 때도 그렇고 공모전도 그렇고 그쵸, 그쵸. 이걸 다 맞추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구세기 쪽 이제 그니까네좀 맞춰진 느낌 이어요 나중에 후회 엄청 해요. 네. 진짜 네. 그래서 너무 프레임에 갇힌다라는 얘기가 되게 안타깝게 들리잖아요. 네. 솔직히 맞아요. 막 교수님한테 억압받는 것 같고 그게 막 매주 두려워 진짜 왜냐면 그래서 진짜 안 맞는데 성적 맞춰서 오면은. 네, 맞아요. 그, 한주한 한, 심지어 한 주에 두번할 때는 매 크리틱마다 두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 근데 그게 꼭 그런 사람만 겪는 게 아니라, 건축학과 오고 싶어서 왔어도 그러잖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그게 되게 안타까우니까 이거 되게 좋은 얘기 해주고. 저는 프레임의 가이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 교수님, 그 교수님, 뭐 좋아하셔? 아, 맞아요. 진짜 그거 되게 많이. <웃음> 저는 그, 얼마 전에도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웃음> 네. 뭐, 알아서 해야지, 이러고 <웃음> 그러고 그냥 갔어요. <웃음> 근데, 이러, 근데 이거 뭐, 그 걱정될 수도 있어요. 성적에 대한 걱정이나 어떤 푸는 음. 과정에 대한 난 모르겠으니까, 진짜 교수님 뭘 좋아하시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보는 것도 솔직히 좋다 생각해요. 음. 왜냐면 그 교수님이 이런 걸 가르치니까 나는 거기에 맞춰서 뭐 연습을 해보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웃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꼭내 설계인데 교수님한테 다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배울 수 있는 것만 배우면서 음. 그 안,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음. 풀어가는 것도 학부생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그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하도 제가 이제 노이를 제가처럼 너무 성실하게만 따라갔어서 이런 얘기를 극적으로 한 건데, 음. 말씀을 해주신 게 되게 좋은 얘기인 게,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 당연히 배워야 되는 시기니까 어느 부분에 서는큰 틀에서 는 따라가되 네. 교수님은 결국에는 내, 내가 설득해야 되는 거아요 아니면 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보면서 저는 따라가면서 끝까지 이제 다 해냈고 음. 어떤 친구는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번도 안 했는데 결과물로서 인정을 받고 그렇죠. a 프를 받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도 게뭐이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또 말씀하신 프레임에 갇혀서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네. 사실 얘기를 한 거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선을 딱 지켜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건축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석은 아이고. 있습니다 그때 음. 정석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음. <웃음> 학생 습때 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사실 뭐 하면은 얘기가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다음번에 한번 네. 저희 밥 더... 먹으러 가야죠 지금 <웃음> <웃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네. 태원님의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나중에 또 용인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악플만 <웃음> 자제해주세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